안녕하세요 왕서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 얼핏 보면 온도계 같은데 온도계는 아니고요 이 제품은 샤오미 수질 측정기 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붉은 수돗물로 난리 났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중국도 물에 석회질 수치가 높아 가지고 직접 마시면 별로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중국에서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냐면 39원입니다. 저렴하죠? 네, 39원이면 약 6,000원대 네, 가격입니다. 원래는 물고기 어항 있잖아요. 어항의 순도를 측정하는 그런 용도를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 용도는 수돗물의 순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두꺼운 거는 온도센서라고 하고요. 이두 개는 이 전류를 보내 가지고 물의 전도율을 측정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TDS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켜집니다 바로 켜져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1.5V 짜리 전지, 동전전지 두개가 들어와입니다 이거는 포함입니다 이 제품을 사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치들 있잖아요 수치들은 제가 어, 동영상 편집을 할때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0에서 50은 고순도 50에서 100은 높은순도 100에서 300은 일반순도 300에서 600은 약간 오염 그리고 1000 이상은 오염수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300 이상 되면 식수로 사용하기는 약간 꺼려지죠 네 그러면 바로 저희 집에 있는 액체들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얘는 저희집 수돗물 그리고 얘는 연태고량주 그리고 얘는 호가든 맥주 그리고 이건 제가 마시는 생수거든요 중국에서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얘는 페브리즈도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얘는 커피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먼저 그러면 저희집 수돗물부터 검침을 해보겠습니다 저희집 수돗물은 약 298이 나오네요 거의 300 가까이 나옵니다 네 저희집 수돗물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태고량주 네 연태고량주는 생각외로 적게 나오고 있어요 36 37 아마 얘가 증류수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36 37 정도 나오네요 음 바로 맥주로 야 맥주는 천 이상 나옵니다 지금 지금 보이 보이시나요 옆에 보시면 지금 천이상 나오거든요 아 되게 높네요 얘는 맥주는 그리고 이건 제가 마시는 생수 네 제가 마시는 생수는 약94 87 86네이 정도 나오네요 저희 집 페브리즈입니다 <웃음> 페브리즈도 생각외로 일반 저희집 수돗물이랑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이건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야 스타벅스 커피도 꽤 높게 나오네요 400, 700네700 네, 700 이상 나옵니다 네, 이걸 한번 닦아야겠네 네 이렇게 재봤는데 진짜 이 고량주가 적게 나온다는 건 정말 의외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 저희가 자주 먹는 이 맥주가 엄청 높게 나오네요 불순물이 되게 많은가 봐요 네 오늘은 샤오미 수질 측정기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진 않지만 먹기 찝찝해서 생수를 드시던 분들 그리고 정수기를 샀지만 필터에게 정수기 필터에게 신뢰가 안가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셔서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안녕